I still remember the place 위치가 있고 이제 봐볼게요. 먼저 일단은 여기 위치적 맛이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든 관계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버블에 있는 명사, 식물 들했있던 한번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위 동사 막 주어 있고 뭐지? 네. 목적 동사 있어요. 여기서 우 목적어도 있네요. 음. 어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저는 목적어 네. 있는 건 관계부사라고 했으니까 왜 네. 열리겠네요? 음. 어 아까 관계부사는요 네. 관계대명사는 지원어 목적어가 오지 않지만 관계부사는 저 문장에 완벽하게 완전한 자완이거든요 주원한 그렇군요. 위치적 대명사이기 아, 네. 때문에 위치상 네. 저 하나 묶어가 안 돼요. 하지만 외를 저 하나 적어가 봐도 돼요. 그냥 가잘모르겠 아, 아, 네. 문장을 는데 바꿔서 할게요. a l t a l t a e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l t a t a l t a l t a l a l t a l t a a a t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할 건데 뭔? 주어 있어요. 네. 그리고 파츠빠졌는 어. 공사가 있는데 그러게목가 빠졌네요. 아. 그맞목 하나 빠져면러면은그러면 관계 배면하겠네요. 아, 두개되면 아! 아닌가요? 그럴까요? 제가 네. 뭐가 제일 중요하죠? 1, 2번 중에서 해석? 네, 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나 아, 2번이 아, 맞아서 스번이 되는 거는 맞잖아요. 이렇게, 스페어 스페어가 처음으로 발견했던 음. 이 플레이스를 읽어두면, 그 장면이 빨리 되죠? 네네, 빨리 되니까, 이 그래서, 네, 빨리 되까이 3번은 그대에서 3번까지 확인을 해야지, 위치라고 이제 아. 네. 이 정확한 답을 내리셨던요이 아까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해번이 네. 안되는 경우도 이제 찾아볼건데요 똑같이, 네. I can remember the place, which, r e y 있고요. We, f i r s t 음? 어, 그사서에그볼미에그다또플레 다음에, 일 다음에, 그됐죠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만났던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장소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렇음그렇에그 다음에, 그플음에그에그그리고